강자 원장입니다. 오늘 진짜 날씨가 더워도 너무너무 덥거든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필요한 거 뭐죠? 자외선 차단제 맞아요. 오늘은 피부 타입별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올리브영에 가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려고 봤더니 정말 한 20가지 정도의 자외선 차단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골라야 될지도 모르겠고 종류도 너무 많고 브랜드도 너무 많고 물론 당연 할인을 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것에 더 눈이 가긴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제품들을 몇 가지 셀렉을 해서 왔어요 요즘에 트렌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고른 제품들이 모두 다 무기자차이긴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약간 자외선 차단제 차단제에 대한 하나하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무기자차, 유기자차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이 피부에 딱 들어오면 은탁 하고 튕겨나가는 게 무기자외선 차단제고 바르자마자 피부에서 바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무기자차의 단점을 꼽자라고 하면 은 발랐었을 때 백탁 현상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바르면 굉장히 뻑뻑하기도 하고 발림성이 떨어지는 게 무기자차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자차에서 보면 은 대표적으로 징크옥사이드라든지 타이타늄 옥사이드 같은 성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분들이 약간 좀 백탁현상을 일으키긴 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뭐 메이크업 베이스 라든지 아니면 톤업을 좀 시키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서 좀 가볍게 톤업을 시키고 싶다 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무기자차를 선택하시거나 이딱 제목에 보면은 토닝 선크림이 있다거나 아니면 톤업 선크림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이 자외선을 딱 들어오면 피부색이 숙폭수가 돼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성분과 반응을 한 다음에 적외선과 같은 열의 형태로 내보내는 게 유기자차의 특징입니다 또 유기자차는 장점이 뭐냐면 발랐을 때 굉장히 발림성이 좋아요 또 단점은 세포독성이고 내분비계에 교란 물질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눈시림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는 자외선 차단제만 발랐다 하면 너무 너무 너무 따갑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유기자외선 차단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고르실 때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혼합자차를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 5월 하와이주의회에서는 2021년부터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서 옥시벤존이나 옥티노세이트 성분이 들어있는 유기성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금지했어요. 옥시벤존이라든지 옥티노세이트 같은 기업들이 독성이 좀 강한 레벨에 속하고 뭐 사람들에게도 내분비 교란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니까 이런 제품을 피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외선 차 차단제를 선택할 때 보면은 굉장히 제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로션 타입 같은 것도 있고 겔 타입 같은 것도 있고 물 같은 타입이 있는데 물 같은 타입도 완전 흐르는 물 타입이 있고 아니면 정도가 있는 그런 제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대부분 워터리한 제형들이 굉장히 가볍고 산뜻해서 무기자외선 차단제도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무기자외선 차단제는 이 성분 자체가 워낙 끈적하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보수 성분을 좀 넣어가지고 제형을 좀 완화를 시키거든요 물론 뭐 디멘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게 무기자차는 발랐었을 때 오히려 더 무겁고 끈적이는 그런 느낌이 강했고 오히려 무기자차 로션 타입이 훨씬 더 산뜻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기자차를 고른다고 라 하면 제형을 고를 때좀 가벼운 느낌을 원하면 로션 타입이 좋은 것 같고 좀 내가 365을 항상 건조하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무기자체의 로션이든 워터리 타입이든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기자차는 끈적여서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백탁 현상이 있으면 화장이 밀리니까 화장이 잘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르는 자외선 차단제 가 혼합자차인 것 같아요 혼합자차는 뭐냐면 유기자외선 차단제의 장점과 무기자외선 차단제의 장점을 좀 약간 합쳐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혼합자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백탁 현상이 있긴 하긴 하지만 발림성도 굉장히 좋고 또 무기자외선 차단제의 즉각적인 약간 방어되는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쨌든 발림성 이라든지 백탁 현상 이라든지 밀림 여러가지의 그런 장점만 좀 모아놓은 게 혼합자차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혼합자차 같은 경우에도 로션 타입하고 워터리 타입이 있는데 워터리 타입에 가면 훨씬 더 제형이 가볍다고 라 했잖아요 그래서 혼합자차의 워터리 타입을 선택하시면 누구나 다 편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환자분들한테 권할 때는 약간 피부 타입별로 권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은 좀 피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약간 좀 워터리 제형의 혼합 자체를 주로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계절에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